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돈욕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노력.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출입의 경로만 봐도 사실 데이터가 좋아서 쉽게 확인되지만 서울, 경북, 대구, 경남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거리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를 했던 분, 손해를 받는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분,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야 될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와 그리고 전혀 낯이 익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화가 와서 또 물어보는 사례 뭐 적어도 몇분 정도는 제가 충분히 제가 하는 상식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제 영상의 채널 자체가 어떤 뭐 군중 심리를 동요하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 주변에도 다양한 분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 후회를 합니다 왜그 시절에 청약을 해보라고 아파트 투자를 해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뭐 저조차도 뭐돈 욕심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도 돈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90% 100%까지 자지우지 할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예전에 2019년 18년도에 실제 가덕도 신공항이나 아니면 은 대구, 경북,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할것 없이 돈이 된다면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전혀 이런 쪽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 친구가 주변 형이 주변 지인이 한다니까 뭐 모르고 하다가 소위 말해서 뺏수없게 아다리가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명 먹인다고 하죠.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하면 무조건 돈은 벌어요. 근데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뜻다방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더안 좋을 것이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먹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지인분한테 뭐 이거 사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기존에 아파트로 돈을 벌어받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뭐 나한테는 좋은 거 없느냐, 뭐 아파트 하나 구입할 거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연결해 줄 테니까 이거 하나 사볼래 소위 말해서 지인들도 믿으면 안 되는데 지식이 없거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돈 욕심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저는 당연히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손을 댔다면은 뭐제 지인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 번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일명 무기세력들의 정보력과 그리고 떳다방들의 정보력. 다양한 정보력을 토대로 했다면 저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인데 저도 후회를 합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많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안도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 그때 아파트 잘 팔았다. 아 그때 아파트를 안 사는 게 잘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미래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아니면 지인을 동원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버는 건 당연한 거죠. 단지 못 모르고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덤비 들었느냐 아니면 군중심리에 같이 덤비 들었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전문강사의 얘기 그리고 뭐 투자카페에 대한 얘기 투자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맹목적인 얘기들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 것들이 뉴스고 유튜브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이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청약만 되면 은뭐 5천만원 1억 버는 건 장난처럼 벌었죠. 계약금 10%만 있으면 당첨만 되면 거기다가 로얄청만 당첨만 되었다면 은 프리미엄이 1억 2억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걸고 이 영상을 처음 접했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계약금 10% 가지고 5천만을 벌고 1억을 벌고 어디서 그런 행제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를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은 물렸거나 아니면 초이 말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먹였는 사람들 떨어질 걸 알면서 그냥 부동산에 내놓거나 얻다방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일명 교통 쪽에 여림하게 매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지인들한테 먹였는 그 자체가 잘못됐는 거죠 지인들은 또 그런 걸 믿고 쉽게 구입을 합니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몰라서 손해를 봤다는 건 안타깝지만 은왜 굳이 그게 나였어야 하느냐 왜넌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반발한다면 할 말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그런 사례들, 모든 것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덤벼들고 지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내 잘못이지만 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투자카페라든지 단체 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음모르고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손해를 받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기도 안타깝지만은 결국은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다양한 전화들이 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몇분 정도는 얼마든지 제가 쉽게 얘기해 주는데 얘기가 좀 길면 은 구독자냐 회원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이왕이면 모르는 사람한테 제 지식을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회원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댓글이라도 많이 달았는 분들 아이디 보면 그냥 알죠. 그래서 아이디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손해를 받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다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뭐 다양하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할인 분양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도 물어보시는데 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저도 욕심이 많은 놈이고, 나름대로 다양하게 다,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의도도 알고, 그리고 뭐, 얘기도 해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인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요, 소위 말해서 계약금만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자, 계약금 10%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4천에서 5천만 원만 있다. 그러면 당첨만 되면 우리가 얼마에 팔았느냐? 일반 뜻다방이나 아니면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팔죠.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양권을 구입을 합니다. 아예 분양권을 구입해서 다시 나름대로 뭐 5천을 받든 아니면 뭐 1억까지 받든 아니면 어떤 분들은 2억에서 뭐 2억 5천까지도 받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욕심은 낼 필요 없고 계약금 뭐 몇천만원 가지고 1억정도 벌었다 아니면 은 몇천만원 가지고 따불 몇천만원 그대로 벌었다 뭐 그정도만 가도 참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욕심이 계속해서 그런 재미를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물렸고 정확한 정보가 없이 또 아파트를 잘못 구입해서 또 물렸고 건설사들 마찬가지 아파트가 미친듯이 분양이 잘 되니까 외곽지에 저렴한 땅을 구입하든 아니면 보상을 해주면서 주택을 구입하든 그렇게 하다가 건설사들도 지금 물렸죠. 영상을 좀 보기는 보셨는 것 같은데 현재 미분양은 이렇게 계약금으로 진행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뭐 전화가 오면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투자로 구입을 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뭐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고 구입을 하든 뭐 실수요자든 저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어떤 분들 계속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옛날 아파트 분양금 가지고 재미를 받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미분양 할인 같은 경우는 요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잔여 물량 남아있는 일부 부분을 파는 건데 거기에서 뭐 5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5억에 판매하는 게 아니죠. 할인 판매를 해서 3억에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아파트 청약하는 것처럼 10% 놓고 나머지 뭐 중도금으로 뭐 대출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잔금으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청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중공후미분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공이 다 끝났죠. 중공이 끝났기 때문에 5억에 분양을 한다. 5억에 분양을 해서 할인분양 20%를 하든 30%를 하면 뭐 4억이다. 4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바로 등기이전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공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뭐 계약금, 중도금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나머지 뭐 중도금도 없죠. 바로 계약금과 잔금으로 그냥 끝나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준공 전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5억짜리 단지 할인율이 좀 높다는 거죠. 5억짜리를 뭐 3억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3억짜리의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뭐 2억 정도는 돈이 필요해서 뭐, 할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2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공 후에 뭐, 대출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반 청약했는 것처럼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 그럼 계약금 10%만 있고 중도금 발생시키고 뭐 30%, 40% 할인해 줄것 같으면 바보 아닌 이상 그런 물건들이 일반인들한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행서 자체에서 다 돌리고 지인들 다 돌리면 되지. 그렇게 한 번씩 전화해서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영상을 제대로 안 봤거나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전혀 없이 욕심만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알죠. 뭐 저도 당연히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상식에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미분야 할인에 대해서 여윳돈이 얼마가 있느냐 뭐 5천만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듣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또 얘기를 다 해줄 수도 없는데 그런 전화들이 근자에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미분야 할인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뭐 잔금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단지 5억짜리를 예를 든다면 뭐 3억으로 할인을 해서 판다면 기본적으로 2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금 대출이 1억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몇천만원 갖고 뭐 미분야 할인 판매 저는 가진 돈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다뭐 뭐 안타까운 사정 다 있습니다. 아는데 되는 얘기를 해야 저도 대,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아파트를 잘못 구입해서 좀 물렸다. 이거 정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정리는 지금 결국은 급매물뿐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분위기가 초급매물만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눈티를 때리지 않는 이상 뭐 사실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 지금 뭐 P가 플러스 2억이 예전에 돈을 주고 샀으니까 2억 플러스 마찬가지 현재 분양금액이 마이너스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사실 뭐 1억까지 더한다면 3억을 손해보는 거죠 뭐 3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하면 은 현재 팔리지가 않고 아니면 계속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뭐 피를 2억을 주고 샀던 3억을 주고 샀던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렴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2억을 뭐 주고 샀다. 프리미엄을 주고 샀고 현재 마이너스 또 분양가에서 5천만원이다. 물론 손해는 마이너스 2억 5천만원이죠. 2억 5천만원이지만 은 지금 일반인들은 그냥 마이너스 5천만원의 매물을 구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1억 정도 나오거나 그 이상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금액을 좀 낮추면서 뭐 그런 급매물을 찾는 분한테 뭐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급매물을 찾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맨날 똑같은 질문인데 실제 아파트를 언제 구입해야 되느냐 지금 2023년입니다. 그리고 뭐 24년 뭐, 내년이 24년 되겠죠. 그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이런 내려가는 추세면 23년에서 24년 초반에 가장 급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다.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 입장에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파는 것들이 대부분 급매물이라는 거죠. 그급매물들이 결국은 빨리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분들은 24년 후반기 25년까지 계속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갑니다. 분위기 보고. 근데 현재는 못 견디는 분들이 금매물로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못 견디는 기간은 23년에서 24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 추측에 어떤 예시를 든다면 2007년도와 2010년도 사이 2007년도와 2010년도 사이를 보게 되면 실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현재하고 2007년도하고는 또 차이가 많습니다. 2023년, 2 4년도에는 대부분 입주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현재도 매물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지만 계속해서 가락,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축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지 구축 위주로 구입을 하려는 자체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2007년, 8년도, 1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중공 후의 미분양이 많이 났죠. 근데 지금은 중공 전에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물들을 소진할 기간은 최소 23년에서 24년 사이일 것이다. 2008년도에는 중공무의 대부분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오다가 결국은 중공무 미분양 할인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량하고 지금 물량은 또 천차입니다. 그때 물량이 두배가 넘어요. 세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 전국 자체가 다 이런식입니다. 근데 예전 2007년, 8년, 10년도에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대구, 그리고 일부 경북 쪽에만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지금 경남, 경북, 전라도부터 해왔고 전부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매물들은 23년에서 24년에 무조건 금매물들이 쏟아져서 여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25년이 됐든 26년이 됐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질금질금 크게 아쉬운 게 없는 사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간을 보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24년도가 가장 큰 아파트 하락의 폭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 24년도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 26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은 생겨나겠지만 큰 거래가 없을 수 있겠죠. 왜? 급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또팔 것이고 그걸 기회로 생각해서 또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23년, 24년도에 대부분 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25년, 26년도에 급하지 않는 매물들, 서서히 금액이 조금씩 떨어진 매물들은 또 반응이 없을 거예요. 이런 모든 데이터는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표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IMF를 겪고 나서 2007년 8년도에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는 상황에 누구나 할것 없이 전국에서 대부분 아파트 투자를 했고 그리고 현재 전쟁 상황 중에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